안녕하세요. 어, 가요경향입니다. 어, 2022년 9월 6일에 에, 방송된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서는 어, 추석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서울경기 대표로 김혜연씨, 충청대표 배일호, 강원대표 이예란, 전라대표 현숙, 경상대표 정훈이 제주 대표 한서경이 출연해서 치열한 노래 대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아, 이번 영상에서는 경상대표로 출천한 정훈이 씨의 음성으로 꽃파테서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아,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아, 변함없는 그 청아한 목소리로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비춰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꽃밭에서 꽃밭에서 주석보존이야. 꽃밭에 야. 앉아서 꽃잎을 보레 가을이 낯을 까 아름다운 꽃이야 꽃이야 다 같이 이렇게 좋은 날은 이렇게 좋나요? 이렇게 좋은 날 날은 흔히 여신다면 그니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 꽃밭에 <웃음> 앉아서 <웃음> <꽃님> <웃음>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